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서 오디오 더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 튜토리얼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치앙마이에서 호스텔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튜토리얼을 찍는 데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호스텔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말을 할수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아 물론 그럼에도 단점이 있다면 저희 숙소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너무 더워서 습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맘 같아서는 다빈치 룰브 컬러컬렉션을좀 길게 쫙 해서 다루고 싶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너무 덥고 습하고 찝찝해가지고 이건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만들 수 있을 때 다루도록 할게요 왜냐면 다룰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오디오 더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오디오 더킹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악을 깝니다 여기이 제가 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음악과 제 목소리가 같이 오디오에 닥치게 되죠 이럴 때제 목소리와 음악의 볼륨이 비슷하게 되면 제 목소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전달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음악의 볼륨을 떨어뜨리고 제 목소리는 적당한 볼륨을 유지를 시키면 은제 오디오가 배경음악과 함께 잘 전달이 되는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하는 방법은 요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동으로 볼륨 조절을 하나하나 해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주제인 자동으로 이 볼륨 조절을 해주는 오디오 더킹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다빈치 리졸브 창을 이렇게 다시 켜주고요 아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쵸? 자 저는 이렇게 며칠 전에 편집했던 클립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실패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와 진짜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음악 소리와 대사 소리의 볼륨이 똑같다 보니까 대사 전달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수동으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전에 타임라인 뷰 옵션에서 오디오 웨이브 폼 보기가 오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작업하기 편하시게 오디오 웨이브 폼의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럼 우선 말이 시작되는 시작점에 키프레임 하나를 찍어줍니다 이거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은 저렇게 하얀 점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와 아, 진짜 빨리 떨어진다 아, 너무 귀찮다 그거 나서 볼륨이 다시 되돌아올 부분에 점을 다시 찍어주고요 그 앞뒤로 점을 하나씩 더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륨을 끌어서 내려주시면은 와라. 노을 실패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졌어. 와 진짜 빨리 떨어진다. 자 오늘 노을 실패한 게한 블록 전에 제가 이걸 찍었어요.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한 100m 정도 되나? 미친듯이 뛰어갔거든요. 근데 뛰어가서 도착하니까 노을이 이거야. 어 기차 온다. 수동으로 볼륨 조절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자동으로 오디오 더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은 말과 음악을 타임라인에서 분류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페어라이트 창으로 넘어가줍니다 여기서도 각자 작업하기 편하게 클립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우측에 믹서 창이 없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믹서를 클릭해서 믹서 창을 켜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트랙에 다이얼로그, 가다즉 말을 넣어놨죠? 그리고 세 번째 트랙에 음악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말부터 조정을 해볼게요. 우선은 믹서 창에서 트랙 넘버 2에 다이나믹스 부분을 클릭해 가지고 다이나믹스 창을 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컴프레서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샌드를 켜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말 녹음 상태가 좀 작게 녹음된것 같아가지고 이 메이크업을 조금 올려가지고 출력을 조금 올려줄게요 자 그렇다면 음악 부분인 3번 트랙에서 똑같이 다이나믹스 창을 켜준 다음에 컴프레서 버튼을 클릭해서 ON으로 해주시고요 밑에 리 i s t 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롤 실패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졌어 와 진짜 빨리 떨어진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음악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레이시오와 트레스홀드를 여기저기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조절이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노 실패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졌어. 아 진짜 빨리 떨어진다. 제 오늘 노을 실패한 게한 블록 전에 제가 이걸 찍었어요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한 100m 정도 되나? 미친 듯이 뛰어갔거든요? 근데 뛰어가서 도착하니까 노을이 이거야 어 기차 온다 쉽죠? 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빈치 리졸브 튜토리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도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세계일주 영상으로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